도형의 이동인데 네. 어떻게 이동할까를 책을 보시면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 두 개로 나누는 거야. 네. 네. 근데 총 케이스를 도형을 실제로 이동하느냐, 점을 이동하느냐 두 가지로 나타내거든. 네. 네. 그래서 점의 표현법과 점. 점 P라는 게 있는데 얘는 그냥 X,Y 이렇게 나타내. 네. 네. 점은 이런 표현을 써. 도형은 어떤 표현을 쓰냐. 도형은 F에 x,y 는 0이부터 구조는 뭐 앞에 P냐 F냐가 중요한 게아니에요 도형 P라고도 할수 있으니까 저 알파벳은 이름이야 도형 F라는 이름 근데 뒤에 표현의 차이점은 능 0이 있느냐 능 0이 없느냐의 차이지 이 둘의 차이를 가지고 얘네들 가지고 평행이동을 시키고 계층이동을 시킨단 말이야 오케이 너희가 내 강의에 포커싱을 제대로 잡아야 돼 네. 내가 수업 중에 증명을 해주는 걸 너희가 따라할 필요는 없어 네. 그쪽에 포커싱을 맞추지 마 네. 증명이 되어진 네. 녀석을 사용하는 방법에 포커싱을 맞춰 현재는 네. 그리고 외우라는 거 충분히 외워서 써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네. 좀 머리 좀 자르던가 좀 걷던가 해라 아우, 답답해 죽겠다 이 새끼야 어? 산적이냐 네. 자, 평행이동부터 얘기를 좀 할건데 여기 점이 있어, 점 P가 있는데 얘가 뭐, 뭐, 뭐, 뭐, 뭐, 어떻게 할까 어, X, Y라고 하자 얘를 X축으로는, X축의 방향으로는 A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B만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옮겼다라고 하자 그러면 좌표 자체가 여기 있던 X가 이만큼이 더해진 거니까 X 플러스 A가 될 거고 y 플러스 b가 되겠지. 그래서 점을 평행 이동시키는 표현은 이렇게. 점 x, y를 우리끼리 표현으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새로운 점이 될 건데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된다. 오케이? 또 이런 표현을했 씁니다. 자, x, y 점이죠. x 플러스 3, y 마이너스 2 이렇게 옮긴 도형의 이동에 대하여 이건 어떻게 이동한 거야? 점을 평행 이동한 거야. x축으로 얼마만큼? 어, 3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됐어요? 자, 근데 도형을 이동시키는 건 조금 복잡해집니다. 자, 예를 들어 이 도형의 방정식이 있어요. 얘를 f의 x, y는 0이라고 합시다. 괜찮아요? 이점 위에, 이 도형 위에 있는 점을 x,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도형을, 이 도형을 평행이동시킬 거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그럼 여기 이런 녀석이 생기겠지. 그 녀석을, 요 녀석을 여기로 평행이동 했으니까 이 점은 역시나 이 점도 x축으로 y축으로 평행 이점 되겠지? 이건 네, 네. 점이 이동한 거니까 p'은 x 플러스 a, y 플러스 b지? 네, 네. 근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건 x랑 y였잖아. 네, 네. 이게 지금 이게 x인 거고 이게 y인 거란 말이야. 네. 그걸 여기다 넣어서 이 식을 옮겨올 거니까 x가 뭔데? x 플러스 a 같잖아. 근데 사실 요게 빨간 X면, 여기도 빨간 X였고, 빨간 이였고 여기가 빨간 X에 빨간 Y인 거라고. 네. 들어갈 수 있는 건 빨간 X야. 그럼 빨간 X는 뭐야? 희멀건 X-A지. 네. 빨간 Y는 뭐야? 희멀건 Y-B지. 네. 그걸 여기다 대입하면, 고형 그 F는 희멀건 X-A, 희멀건 Y-B 능력을 해봤겠죠. 그래서, 자. 요 옆에다가 써 볼게요. 연관이 괜찮은데 f의 x, y는 0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 동하면 f의 x-a, y-b는 0이 됩니다. 네, 네. 반대예요. 네, 네. 오케이? 반대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차 함수 있었잖아. 네, 네. y는 ax제곱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여기 꼭지점 원래 0,0 꼭지점은 P,Q로 이동할 건데 점이니까 그럼 꼭지점이 이거인 방금식이 Y는 A에 X대신 X-P 이것처럼 제곱 여기 있던 마이너스 2가 넘어온 플러스 Q 이렇게 된 거라고 알아듣으면서 내내 하는 거야? 일단 내내 하고 보는 거야? 알아듣고 있는 거야? 확실하지? 영원 없는 내내는 더 필요 없어. 놀리는 거야, 그거.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점의 평행이동은 어떻게 쓰냐? 일단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한다는 표현은 X,Y를 X 플러스 A, Y 플러스 B 이렇게 쓴 거야. 근데 여기는 도형은 X 마이너스 A, Y 마이너스 B 이렇게 쓴다. 오케이. 그러니까 도형은 거꾸로 해석하는 거야. 이게 책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유형 1 서로 경쟁하듯 한 놈이 대답하니까 한 놈이 조건반사적으로 대답하고 그런거 하지마요 네 y는 3x 플러스 1이라는 도형이잖아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m 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2n만큼 평행이동시켰더니 그 직선이 어디를 지나 x 1의 제곱 1,1의 y y 1의 제곱은 1의 어디를 지나? 중심 1,1을 1. 지나더라 이거지. 도형을 평행이동했지? 그러니까 뭘 대입해? x-m을 x자리에 y-2m을 누구 자리에? y자리에 대입하면 평행이동한 식이 나와. 그럼 y-2m은 3에 x-m 플러스 1이 얘기지 그러니까 어디를 지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m은 3 가르고 1 마이너스 m 플러스 1 풀면 되네요 마이너스 3에 넘어오면 m 일거고요 4에 넘어오면 5네요 m은 5 다음 1-1번 A라는 점이 있는데 1,2야 B라는 점이 있는데 4,-2야 C라는 점은 A,B고 d 라는 점은 2A,-B야 이때 A를 어디로 옮겨? B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대하여 점 C가 삼각형 ABD의 무게중심 G로 옮겨진대 가리. 자 그럼 보자 A를 B로 옮긴대 A는 1,2야 얘를 어디로 옮겼어? 4,2로 옮겼으니까 X. 점이죠 X축으로 얼마만큼? 3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이 평행이동은 X,Y라는 평행이동 점을 X-4,Y 플러스 3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이지 점은 편안하게 하면 되죠 C점을 평행이동하겠습니다 C점은 A,B니까 평행이동 시키면 어떻게 돼요? A-4,2 B 플러스 3 되겠네? 네이 네. 녀석이 얘가 되면 되네? 네자 네. 무게중심 어떻게 구해? A B D의 무게중심이니까 X끼리 다 더해서 나누기 3 Y끼리 다 더해서 나누기 3 맞나? 네, 네 맞아? 아니야? 아 기억나? 안나? 무게중심 어떻게 구해? 무게중심? 어, X1 X 플러스 X2 플러스 X3 X1 뭐고 X2가 오고 X3이 뭔데? 그러니까 그래 그냥... 내가 설명했잖아 x좌표 다표에서나는기 3이냐고 네. 맞잖아 네. 알아들었냐고 네. 너는 자무게중심부활 갑시다 더하고 더하고 하면 2a 더하고 5 나누기 3, 마이너스 마 b 나누기 3 이렇게 되겠네요 네. 네. 둘이 같아요 3 곱할게요 2a 플러스 5는 3a-12 a는 17 3 곱할게요 b 플러스 3이 쏘리 3b 플러스 9가 마이너스 b 4b는 마이너스 9 b 감어뭐이 수가 나와 어, 뭐 이래? X축으로 3만큼 이동하는 거네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하는 거고 여기가 플러스 3고 여기가 마이너스 4네 맞나요? 네. 이게 맞네요 그러니까, 아우 지금 영혼 있게 좀 대답해라 차라리 대답을 안하면 안하는대로 문제고 하면 하는대로 문제고 2A 플러스 5는 3A 플러스 9 A는 마이너스 4 3B-12는 마이너스 B, 4B는 12, B는 3, A plus B는 마이너스 1. 흥이 안 나, 흥이. 됐습니다. 1-2번. 평행이동한 원이 있는데 C 직선 Y는 EX를 X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이 C에 접한다 연습 좀 하셨는지 모르겠네 자이 원이잖아 어쨌든 원은 원인데 원이 갖고 있는 정보는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이지? 네. 이동하면 반지름 변하니? 아니요 형이 가면 반지름만안 변하니까 중심을 이동시킬건데 중심도 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0,2를 이동시킨다고 보면 되겠죠 네. 그럼 여기 중심이 2,1이겠네 네. 반지름은 그대로 3이고 네. 됐어? 네. 그럼 얘를 n만큼 평행이동시키면 도형이니까 x 대신 x-m이 대입되겠지 네. 네. 그럼 직선은 y는 네. 2에 X-M, 이 둘이 접하는 거지, 접한다, D랑 R이 같다. 직선, e x y 2 m 은 0과 중심 2,1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5, 절대값 4-1-2M, 2, m, e, 반지름 얼마? 3이다. 괜찮으십니까? 네. 그러면 절대값 3-2m이 3루트 5더라 그럼 3-2m은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5더라 마이너스 2m은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5더라 m은 2분의 3, 뿔마, 3루트, 5더라. 네. 네. 모든 m의 합이니까 2분의 3 플러스 3루트 5에다가 2분의 3 마이너스 3루트 5를 더할 거니까 필요 없고요 2분의 6 정답은 얼마다? 3다. 정리하셔요. 따라 할수 있게끔 만드세요 무슨 이동? 원래 대칭이인 스토리도 뭐 적표 평면상에 우리가 배워왔던 점 또는 선들에 대해서만 대칭을 할 거기 때문에 점대칭은 원점에 대한 대칭 이런게 있을 수 있고 선대칭은 X축대칭 이런게 있을 수 있어서 일단은 X축대칭 Y축대칭 원점에 대한 대칭, 이세 가지만 먼저 배우고 Y는 X축 대칭까지만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네. 평행이동은 점이랑 도형의 움직임이 달랐지 이건 같아요 네. 생각해봐, 봐 X축에 대해서 평행이동, 대칭을 시키면 X축 위에 있던 건 아래로, 그렇지? 네. Y축에서 떨어진 양은 그대로일 테고 네. 위아래만 바뀌잖아 네. Y좌표만 바뀌어 네. Y좌표에 구호가 바뀌어 그럼 y축 대칭하면 x좌표의 9호가 바뀌어 원점에 대칭하면 구호가 바뀐다고 그러니까 x,y를 x축 대칭하면 x,-y x,y를 y축 대칭하면 x,y x,y를 원점에 대칭하면 x,y X, 자, Y는 X축 대칭을 하면 X랑 Y랑 자리를 바꿔즉 X,Y를 Y는 X축 대칭을 하면 Y,X로 바뀐다. 오케이? 이 정도만 기억을 합시다. 그리고서 도형의 대칭이동 보도록 할 건데 위험군이 오 배고파라. 1의 제곱 더하기 y-1의 y 제곱이 3인 녀석을 무엇에 대해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원이 c인데 오케이? 또 y는 mx-3을 y-x에 대해 대칭한 직선이 l인데 l이 c를 이등분한다 했지? 그럼 l이 어디를 지나야 돼? 중심을 지나야 되겠지? 대칭이동 할건데 저거 그냥 따라가도 좋지만 원의 정보를 보니까 마이너스 1,1이고 반지름 R은 3이지 그 중심만 대칭시키면 되잖아 중심을 X축 대칭하니까 y 좌표가 바뀔 것이고 반지름 R은 3이겠지? 네. 자 Y는 X축 대칭을 하면 X랑 Y의 자리가 바뀐다 X는, X는 MY 플러스 3 얘가 어디를 지난다? 얘 중심을 네. 지난다 맞지? 네. 그럼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M 플러스 3 M은 4좀 미묘하게 평행시키고 대칭시키고 연병을 하지만 뭐 그냥 편한 거예요 네. 자 2-1번 Y를 X 플러스 2를 X축을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한 후 Y는 X축에 대해 대칭을 한 직선이 어디에 접해? X-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 그리고 제곱은 8에 접해 네. 이렇게 구해보자 생각해보면 x축을 m 만큼평행이동 했으니까 y는 x 마이너스 m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네. y는 x축 대칭을 했으니까 x는 y 마이너스 m 플러스 2겠지? 네. 그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리하면 x 마이너스 y 플러스 m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직선이네 이게 얘랑 접해야 되는 거니까 얘 중심 3, 마이너스 1, 반지름 R은 2 루트 인데 접하니까 D는 R야. 점과 직선 사이거 D는 루트 2 분의 절대값. 대입하면 4 플러스 M 마이너스 2닫는2 루트 2. 맞지? 네. 절대값 2 플러스 M이 4. 양수의 m 값은 그래서 얼마나? 됐습니까? 네. 요거 따라서 해볼게요 오늘 뒤에 있는 이 녀석까지는 안 가보도록 할게요 네. 네. 뒤에 있는 이 녀석까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 있잖아요 거기에서 좀 추가적으로 좀더 풀고 넘어가셔서는 그 복습하세요 복습하시고 한 시간 동안 그냥 복습하시고 오늘 설연휴니까 그렇게 늦게까지는 안할 테니까 7시 반쯤 보내드릴 테니까 복습하시고 숙제구나 설 연휴 동안에 누적된 것들 중에 교재 안 풀린 것들 교재부터 차근히 풀어주세요 네. 응.